이제, 탑3 중에 한 분을 뽑는 시간이 왔습니다. 어떻게 뽑을지 설명드릴 거예요. 3등, 2등, 1등, 이렇게 뽑힐 겁니다. 어떤 식으로 한지 말씀드릴게요. 종이 3장에다가 탑3 세분의 닉네임을 쓸 겁니다. 자, 이거 당첨되시는 분은 이제 기타 당첨되시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우리 에디터님 계시죠? 에디터님부터 쓸게요. 우리 에디터님입니다, 에디터님. 그쵸. 그리고, 다음 종이 누구죠? 준영님. 안녕, 한번 누구죠? 최준영님. 우리, 그, 최준영님은 따봉수 1등이신 분입니다. 최준영님.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요. 이렇게 세 장이 있어요. 그쵸? 첫 번째. 종이. 꾸겼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 준혁 종이. 꾸겼어요. 그리고, 세 번째. 에듀터님 이거 아니 종이 끝났습니다 그쵸? 다제 손에 있습니다. 한 손으로 똑같은 악력 악력 1 2 4 k g 를 자랑하는 박세주인의 악력으로 여기에 이렇게 똑같이 있습니다. 세 개입니다. 이렇게 세 개입니다. 이세 개를요. 기타에다가 넣습니다. 자 지금 넣고 있습니다. 예. 네. 자세개다 넣었습니다. 손, 손에 들어보세요. 제가 한 분씩 뽑을거예요한 분씩 뽑을건데 뽑으신 분부터 3등입니다. 종이 필거예요 보이시는 분은 3등이시니까 커피 한잔 받아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뽑으신 분이 커피 두 잔이 되겠습니다. 그쵸? 그렇죠? 커피까지 있고요 마지막으로 안 뽑힌거. 마지막 종이 한장 여기 있잖아요. 그분이 이제 기타 크래프터 가지시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3등부터 뽑습니다 자 지금 나오는 분이 3등이에요 아 먼저 아이고 종이가 하나 나왔네요 보이시죠? 저 먼저 볼게요 아, 에듀님은 아쉽지만 3등이십니다. 아쉽습니다. 에듀님님 아, 제가 뽑은 분인데, 아... 그딱이었으면 되셔야 되는데, 아쉽다. 자, 다음 이제, 이제 뽑히시는 분은 들 분은 이제 커피 두 잔의 케이크 세트 가져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안 뽑히시는 분이, 안 뽑히시는 분이 기타 가져가시는 겁니다. 갑니다! 네. 자, 뽑았습니다 제가 먼저 볼게요, 또 와우 지금 제 종이 손에 있는 분은요 2등입니다 지금 나오는 분은 2등이고요 이제 여기서 안 뽑히신 분이 1등이 되시는 겁니다 세준영님은요 따봉수 제일 많은 분한 분이었고요 준영님은요 우리 뮤지션 마켓 측에서 고르신 분이었습니다 갑니다 준영님입니다. 자, 마지막. 따봉수 모은 값 있었다. 와. 최준영님. 그래서 최준영님이 1순이십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말씀드릴게요. 그세분다 이거 지금 캡쳐를, 지금 이 화면을 캡쳐해주시면 됩니다. 캡쳐해 주시면 되고요 본인 아이디가 보이, 보이게 그래서 내가 애듀터다 내가 준영이다 내가 최준영이다 라는 거를 저한테 보여주시게 채팅창에 잘 보이게 하실 수 있어요 그렇게 해 주셔가지고 저한테 인스타 DM 아니면은 메일 잘 보세요 제 이름이 이윤재니까 LYJ입니다 263 네이버 네이버 네 그래서 세 분은요 다 이렇게 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이제 세분다 뽑아왔구요 어뮤추션 마켓 관계자분들께 너무 감사 인사드리고 그리고 참여해주신 분들 생각보다 너무 많으셔가지고 제가 진짜 어떻게 들은는지 보답을 해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능력 바뀐 부분 너무 죄송하고요더 열심히 해가지고 아까 진짜 엄청 많이 말 드린 말씀이지만 더 많이 해서 더 좋은 이벤트 할수 있는 그런 유튜버 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마 109분? 110? 110분 정도 참여해주셨는데 다 드리지 못해서 죄송하고 앞으로도 더 좋은 이벤트 열어서 더 많은 제품 드릴 수 있는 그런 이벤트 가끔 하는 그런 유튜버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벤트는 이벤트고 강자 영상이나 연주 영상 이런 거다 올리니까요 앞으로도 제 영상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박세주님 기억해 주셨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당첨되신 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뮤직 마켓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다시 한번 돌아올 것을 약속드리며 참여해주셔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기까지였습니다. 네,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술 먹자.